시작했어? 안녕하세요, 이웅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발 박사 융섭입니다 자 오늘 원래 인라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라이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 헬트 하신 바이크에 온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곳에 제가 오게 된 이유는요 제 친구이자 스루드 코리아 우승자였던 카닉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원하는 인문자용 자전거를 주문을 해놨습니다. 자 바로 도착을 했다고 해서 오늘 찾아와봤는데요. 같이 한번 들어가보시겠습니다. 자전거는 헬스사의 자전거입니다. 모델은 F5-105 모델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자전거 등급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, 이 등급으로 입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더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러 이 펠트샵에 펠트 벨트 하신바이크의 2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제 친구이자 스루드코리아 3회 우승자 3회 우승자인 신영민 메카닉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, 자 이제 자전거에 이제 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,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이 자전거는 펠트사의 F시리즈 F5라는 모델이구요 그리고 프레임은 카본 소재로 되어있는 제품이고 여기서 구동계는 105, 11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제품들은 뭐 가격대에 맞는 컴포넌트가 다 추가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친구지만 고객분께서 처음 접하는 자전거로는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입니다 아 네, 저한테 이 자전거를 입문자용으로서 추천을 해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전거가 사실 뭐 20만원, 30만원대에서부터 2천만원, 3천만원대까지 굉장히 큰 가격차이가 되어있는데 제가 인라인은 굉장히 오래 타왔지만 자전거는 처음 입문하기 때문에 뭐 500만원, 1 0만원짜리로 처음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지금 이 105급, 전사 자전거를 모르는데 105급이라고 하는 이 펠트사의 자전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고급차들은 대부분 지금 보시다시피 페달이 다 안껴져 있습니다 아, 안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탈 수는 없어요 탈 수가 없는데 뭐 타시는 사람에 따라서 라이더에 따라서 평페달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전용페달 뭐 로드클릿을 낄수 있는 전용페달을 끼셔도 되는데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도 골라야 되고 페달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